105kg에 진입했다 아직은 105kg 후반대라 조심해야한다 갈수록 나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개토끼 그럼 난 좋아 근데 운동 딱 시작하면 더 심하더라 오늘은 바로 퇴장 할거야 일랑말랑 완벽한 띠띠가드 그냥 숫자일 뿐인데 105키로 진입했다고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깝죽거리는거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? 오바하는거 보니까 내일 다시 살째이 강이다 살이 빠질수록 약해지고 있는 백발탄 콤보 다른 콤보 메뉴 개발이 시급하다 퍼펙트 띠띠가드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기분이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안 좋다 왜안 좋냐면 마음먹고 시작만 하면 이렇게 잘 빠지는 살인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나는 뭘 한건가 싶다 왜 못했을까 상황도 지금보다 좋았는데 왜 안했을까 하루하루 미뤄지다보니 지금까지 왔다 생각만 하고 실행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더라 지금은 생각한걸 실행하니까 된다 할수 있다는걸 보여주자 내 자신에게 l e t h o l e t